그리니까 일단 숫자 심리부터 먼저 해본다 에이? 어 일단 에이? 빨리 빨리 좀 하지 말아 자, 자 지금부터 숫자 심리를 하는데 우리가 숫자 심리를 하면 상대방이 연산된 숫자도 있을 것이고 그제 상대방 연산 연산된 숫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답도 알아야 된다 그지 그러면 상대방을 알락 하면 우리는 어떤 논리를 무엇을 알아야만 이 사람의 심리를 가장 많이 알까 이게 숫자 계산하는 방법에는 그것이 그냥 엉터리로 계산한게 아니고 그순분이 원래는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수학적 논리예요 그러나 단지 우리는 차이가 나는 게 있어 우리는 심리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본성이 몇 개? 다섯 개죠 그렇게 다섯 개의 상호작용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핸드폰 문세도 똑같아 핸드폰 번호 갖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이 핸드폰 계산해 갖고 한해 볼래 해보자. 그럼 내 상대가 이 사람이 얼굴을 안 본다고 해보자 그지 모르니까 뭐 어느 사람이 낸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 집단 사람들이 쭉 많이 있으면 그 번호만 쭉 갖고 있다 그제. 이 사람은 몇 살이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풀면 재밌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숫자만 갖고 푸는 거야. 그래, 계산 논리는 똑같이 해야 돼. 자, 지금부터 계산, 네 계산을 해보자. 어? 4이상. 그건 낸데 이야기 하지 말고, 네 혼자 계산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 네 개의 번호가 있다. 네 개의 번호. 핸드폰 운세도 마찬가지다. 자, 네 개의 <웃음> 핸드폰 번호에, 여기에 곱하기 5 한다 여기 5가 그냥 인위로 적은한 5가 아니고 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를 풀기 위해서 곱하기 5를 한 거야 응?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런 답이 있겠지 그지 있나 자, 이 상호작용에서는 미테크는 이제는 계산한 방법이에요. 수리법칙에 의한 계산법이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나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놨거든. 자기랑 나, 자기가 요구하는 거, 나이가 아니더라도 요구하는 것을 찾으면 돼. 무조건. 어떤 것이든 가능해. 어떤 것이지 알지? 자, <웃음> 예를 들게 되면, 네가 언제 졸업했고, 니가 언제 망했는가? 이 날짜도 바로, 연도도 바로 찍어본다는 거다. 이 계산법만 바르면. 뭔지 알지? 자, 나는 몇 년도에 망했다. 이것만 알면 그 사람이 계산해갖고 숫자 답만 다오면 니는 몇 년도에 망했다. 탁끝다까지 나눈다. 이거는 수리계산법이에요. 이거는 뭐 특출한, 이거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수리계산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닭이 백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숫자가 또 있겠지 그제 여기에 곱하기 20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답도 있겠지 한2 정도 될것같아 그지 안 내려가면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플러스 16을 한다 여기에 이런 답이 있을 거다 그지 자 여기서 우리는 빼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 알고 싶은 거 여기는 어떤 숫자를 알고 싶어도 돼뭐 태어난 생일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언제 망했는 지알아맞춰 봐라 이 계산만 하면 너 다, 너다 맞춘다는 거지 그럼 나는 언제 망했다 이러면 망했 연도만 기어갖 계산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픈 기억이 언제, 어, 아, 그래서 아픈 기억이 언제 있어서 왔는가. 그것만 여면 돼. 연도만 여면, 무조건 연도만 여면 돼. 아, 모르면 그건 뭐, 그 뭐라는 거고. 그럼 내이 인생은 언제 샀는 건 모르겠다. 몇년 됐는 건 모르겠다고 하게 되면, 어? 그러면 내가 핸드폰 산데 그거 계약한 거, 그거 계약서 연도만 딱 집어 여면 돼. 어머나, 하이, 무서워, 지금. <웃음> 아, 근데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출생 연도가 몇 년도 하게 되면 나이가 몇 살인 줄다 알아 내가 우리한테 주어진 이게, 차량 번호나 모든 아 모든 그, 숫자가 그, 다그렇다이 그, 말이야 그, 그,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이제, <웃음> 자, 그렇게 이자 <웃음> 그렇게 내가 이자하고 <이제 살고 웃음> 언제 헤어지다 하게 되면 그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웃음> 어, 어, 처음 하는 문제 알고 왜 내가 결혼을 못 했는지도 다 알아. 어아 어? 아, 다안 나. <웃음> 있 <있어>, 그래서 있으네. <웃음> 그렇저다안다이말 <웃음> <이만>, 나중에. 빨리 <웃음> 아니,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는데그 아. 사람 만난 지은몇 년도다, 딱 이제. 그거만 다 풀면 네, 네, 네. 다안나이말야 네. 야, 박사 아, 여기 뭐, 가갖고, 뭐 핸드폰 번호 이어갖고, 계산해갖고, 니, 네뭐내 나이가 몇 살이고, 니네 핸드폰이 뭐, 어떻게, 이거,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봐 니, 네, 니네 연도, 태어난 출생 연도, 여봐. 출생 연도, 이렇게딱 계산해갖고, 여기다 숫자가 여섯 개 나올 거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 내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다. 아니, 여봐. 계산해 봐, 니 지금. 아. 아, 아 그, 내가 너무 아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나머지 이 숫자 갖고 내가 다맞출라까 뭐. 뭐 해야 될까? 이제 아, 형께 이 핸드폰이 막 핸드폰 번호가 뭐, 맞는가 테스트 해 보면 되잖아. 이네 핸드폰 좀 갖고 여기 니 네, 메시지 네뭐 어나 진짜 이거 지금 아내멘붕 헤어진 년도 나헤어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뭐 헤어지는 거는 하고 지금 핸드폰가그 핸드폰 그 핸드폰으로 확인해 봐야 계속 해 봐. 그렇게첫 번째 내자리를 네, 네, 어. 네. 그렇게 이서 답이 맞는지 이것을 풀면 되잖아. 응. 어, 음. 큰애들몇 살에 출산했는지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그서 <목소리> <목소리> 이건 심리적이기 때문에, 너무 운명을 자꾸 풀으라고 만들고, 심리적인 상태. 내가 만든 걸 헤어진 연도, 이런 걸 열어 했잖아. 그럼 여자가 헤어진 연도를 이렇게 되면, 그 당시의 심리가 어떠든가 이것을 푸는 거야. 어, 그러면 만났던 연도를 하면 그 당시에. 그서 만났을 나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가, 그거를 푸는 거지. 아, 진짜. <웃음> <웃음> <웃음> 돈 벌기 아, 가진이다 그럼 맞나? 423 6 3그 부자. 맞이잘안난다4 2 3 636. <웃음> 636. 이 서른여섯 살에 4236이라는 핸드폰 번호가? 네. <웃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웃음> 예수 지하다이 <순진하다>, 예. <웃음> 자는 자, 하늘이 내린 핸드폰 운명의, 운명의 핸드폰 번호네 그럼 그죠? 대박날 번호자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출세 연도가 들어있구만 핸드폰 번호도 계산법이 올린거 같 이게 <웃음> <올린다>. <웃음> 응. 지금, 이거는 수리 법칙에 의해서 숫자의 법칙에 의해서 해날부터 만들어진거야 그 아까 지금 그거 갖고 뭐니 네 핸드폰 그거 그건 없기는 이야기고 이게 옛날부터 있은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고 숫자 연사법은 정말 우리가 운세는못 풀어. 그렇지만 은 내가 진짜 물어서 우리 앞에 있는 거는 풀기 위해서 니가 채워갖고 명제를 갖고 우리가 좀 신뢰성을 갖고 여기서 푸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어찌 보게 되면 지가 아니라고 할 뿐만 우리는 완전 뻥이잖아. 그래서 이런 이걸딱 이런 정해진 거잖아지 핸드폰 번호고딱 있으니까 그거를 맞으면 맞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뭐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이 네 헤어진 걸 풀어 시, 신뢰를 딱 심어주고 이 계산을 하는 거야 이제 그든 과거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 상태의 그 어, 현재가 그, 그, 그 당시 심리를 끄집어내는 거야. 음, 뭐그연도를 찾아야 되겠지. 미래는 안 되고 미래는, 미래는 없는 거니까 뭐. 심리가 어디 있나 미래 심리가 어디 있나. 그건 음. 과거의 심리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또어요 두뇌이기 때문에. 나중에 힐링할 때써묻는 거야. 힐링할 때. 자, 응? 어? 니가 이 숫자를 적어봐라. 응? 해봐라. 니가 가장 힘든 연도가 언제였노? 그럼이 사람은 그 당시의 심리를 푸는 거야. 가장 힘든 연도가 언제였나? 사람이, 이 이날... 힘든 연도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아, 못하면 못 푸는 거지. 그거 지금 모르면. 그러나 이것을 추출하는 것이 주변 사람이 반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숫자는 청취했지만 연도는 어떻게? 부모가 알 수도 있잖아. 언제부터 힘들어졌나 그게 되겠죠? 언제부터? 아 그러니 그거는 부모가 알 거다 이 말이야, 그죠? 어린애들이 이 힐링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럼 이거 어떤 상태에서 이런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놓고 이제 푸는 거야. 이? 원리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것을 집 해야 돼매 년도에 어떤 일이 딱 하면 이거 갖고 심리를 전부 푸는 거 우리 핸드폰 그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오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심리태세에서 이거다 이것이 본성, 심성, 이성 감성각성 이라는 것이다 이것의 상호작용을 푸는데 요 밑에 거는 이거는 계산하기 위한 우리는 절차일 뿐이다 절차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 핸드폰 핸드폰 번호가 뭐 단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것 핸드폰 번호 같은 데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것이 수리 법칙이다 여기에 우리는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맞는 거야. 응? 음? 그래서 우리는 0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표기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리법칙이 어떻게 했노? 0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1로 치안을 하고 푸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나중에 전환할 때는 이렇게 놨고 풀고, 이렇게 푸는 놓고 우리는 쓰... 전환을 할 때는 이것이 0이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수리법칙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어떤 번호든, 어찌지든 그 연도가 모든 것을 담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힘든 시기부터 힘든 시기에 어떤 심리였고 이런 시기에는 어떤 심리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까지 모두 다풀수 있는 거야 그 간단한 논리에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요 방법으로 네가 내가 맞추는 거안반추고봐네가 숫자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내봐 지금 지금 상태에서 네개의 숫자를 선택해 놓고 요 계산해 갖고 간만 한번 불러봐 이상한 그이상한 나온 건 아니겠죠? 아, 이상할 수도 있지. 어, 왜? 네가 이상하게 불안한 성. 어. <웃음> 마음을 가다듬고. <웃음> 네. 응. 마음을 가다듬고 네가 네 개의 숫자를 선택했고 1, 2, 3, 4 선택해 놔 놓고 요거대로 딱 계산을 해 봐. 근데 똑같이 나오네. 아 그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0이 들어오면 저건 1로 계산해갖고 계산은 1로 계산해갖고 아, 9로 해도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다 0이라는 것은 아예 없으니까 우리가 9로 치하낸 것이고 0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9로 취하내도 되고 우리는 수리법칙에서 9를 빼고 일로치환해도 되고. 네. 자, 불러보자. 476336. 476336. 자, 나는 지금 36살 때이 시점, 오늘, 오늘 며칠이고, 1월 2 6 2016년 1월 26일이다. 3, 그제? 네? 3, 6, 어, 그래서 3 6살때 1월 23일 날의 내심이라는 거다. 그제?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제 풀어본다 자 여기는 4개의 숫자가 있다 나는 지금 지금의 이 심리는 나는 지금 엉뚱한 생각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신기루에 빠져갖고 오니 지금 푹 빠져가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니네 지금 어떻게? 해? 이거 갖고 어디에 이용해볼까? 오, 이거 이금물어아 <웃음> 이거 뭘한 답이야 이 말이야. 기서 이거를 아 어디다 지막그 답이 그, 그 뻔한 답이야. 저기 경직한 거 같은데 지금. 그런데, 나는 어떻게, 너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도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진짜나, 혼자서. 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야 이것이 어떻게, 참, 내가 이것만, 이것만 완벽하게 뵈었다 하면 나는 완전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그런 여건이 딱 조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것만 하게 되면, 얘는 완전, 그제? 생각이 그런 거야,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야, 내가 한번 터뜨리고 나면, 맞춤면서 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니 네, 엉뚱한 짓을 하려고 탁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네, 하고 나면 완전히 어떻게 해면 인기가 <웃음> 짱이다. 그렇다. 지금 심리가 그렇다니, 똑같은 거야, 이거. 이거 하마막 뭐 어떤 사람은 뭔지 홀에 다 안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한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인 거야. 자, 다음, 다음, 네,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이건 <웃음> 잘 이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내가 되돌려가지고, 각으로 되돌려갖고, 27살 때 그래, 한다? 그럼 그때 생각을 내가 다 푸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다. 지금, 어디되면 알겠나?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얘기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간단한 거는 이제 가르쳐 주지만, 그 세부적으로 이 가지가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한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들게 하면 또 전쟁이 왔더 이거 하면 이거고, 이거 하면 이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낸제 가르쳐 줄랬지. 그래갖고 이거 풀리겠나? 안 풀리지. 놈이 앉아 있는 거 뭐, 우리가 내뭐 하는 이 번호밖에 모르는 거 같고 그냥 쭉다 풀어보잖아. 그 사람 심리는 보죠. 흔하다는 거다 어느 누구거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이 공간에서 테스트 할 때는 이 공간을 예컨과 환경에 맞춰서 상담을 하는 것이 그기지 필요한 거야. 근데 응. 저기다가 측정 연도 들어가는 자료예요. 응. 그거 그그 그, 그때 당시 연도를 넣잖아요. 응. 그때 당시 연도를 드니까 내 나이가 안 나오는데. 그때 날거 넣겠지. 그때 심리를 네. 푼다니까. 그때 나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때 그때 그도뭐 그때, 그때 나이가 나온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안 할... 나와. 안 나오기는 물안 나와. 잘님그 기입할 때는 기 상담보다 그 당시 연도를 기면은요 응. 응. 응. 그거 그거 연도가 나오는 게 나이가 내 나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응. 그때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때. 나온다니까. 그때 나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14그 14년 전에 그 그래 14로 나온다니까. 아이고. 니까 연도를 당 14년 14년 전으로 논온다고 네.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나오죠. 이렇그럼 응. 그 나이를 저거 주고 출출을 하려고 하면 또 이중으로 한번더뭐 지수 하나. 내 나이가 내 나이가 14 1 4가 나온다고?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지금부터 14년 전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 만약에 14년이 시급 13년 전에. 아, 그러면 그럴요 어. <웃음> 그럼 다시 계산해 보자. 자, 김대보고 이제 협찬해된다 예? 아맞나가데이거자 네, 네. 그러면 저, 저, 아이고 자꾸 거자 아, 그러면 불러봐 3 4 5 6 1 1 4 3 4 5 6 1 4, 1, 4. 네. 그러면 1 4를 네. 우리가 풀어 봐야 된다 노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면 내 출생 나이를 계산하기 위한 값으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네가 맞는지 하나 보자 이 지금 어떻게 되면 네가 힘든 거 지금부터 1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정확히 10년입니다, 벌써. 아, 그러면 여기 여기 추측 연도 말고 네. 10년 전을 계산해 그, 갖고 그, 이그 해당 연도를 쓰면 되는 거죠? 아. 음. 응. 그그 응. 연도. 새다 아, 그렇지. 수 그럴 수는 있지. 되고. 14년 차이 나니까. 그 네, 이거 할 때는 연도부터 기입하는 거네. 그렇 그때 상기하면서 아, 그렇지. 그 연도. 생각하겠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려고.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웃음> <집단을> 하는데, <웃음> <막도> 나고, <웃음> 여전히 그렇게 여전히 여기서 뭐어든게 그럼 이 여기서 여기서 풀게 되게 되면 여기서 빼고 여기서 하면 돼 원리를 그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나중에 그러면 그거 없이 연도만다 들어가면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게되는 지금부터 10, 현재 시점으로 이거는 현재 시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치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10이 논다 하면 어떻게 지금부터 10년 전 그렇게 네. 나가야 그죠자 네. 그래서 이것이 엄마나 신변색인 건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래서 아주 철저히 하다. 이 공부를 이진도 해야지. 다그 시집을 생각해갖고다 연상을 그문 속에서 다끄집어 내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집어내 갖고, 다 이렇게 이, 이 심도 있게 이렇게 하는. 이런데가장난로 나올 것 같아. 이정 <웃음> 아, 문오고자시고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리사주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 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리사주법을 배워야 돼. 수리사주법에서 주기별 일어나는, 발생되는, 그것을 가르쳐 줬지? 가르쳐 줬잖아. 남자는 무슨 일이 생길 거, 자, 죽이 죽어갖고, 남자는 무슨 일, 일이... 그제지 그러면 그 나이에 딱 맞춰갖고, 우리 상담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겠네. 요몇년 전도 되겠네. 428110. 428 110. 110. 거기 딱 10년 전이네. 그제 네. 네,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렇게 되는 게. 거 정확히 년 전이죠. 그렇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렇게 돼. 들어 계기가 요 음.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는 이런 심리였다. 이렇게 이런 되겠다. 심 음. 볼게요, 한번. 어? 그렇게, 니는, 뭐, 내 모르잖아, 이 시민지님. 내가 어떻게 하겠노? 좋을 아, 좋을 수도 있 아, 도고면 자시고, 그거는 낮주면 되고. 놀고 있을 아, 놀고 있이네 자, 나는 어떻게? 나는 지금 황당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꿈에 젖어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일평범한 사람은 아닌데, 나는 꿈에 젖어 갖고 이상한, 이거 막, 누구 뭐, 허역, 흐역 이런 개념이지. 자,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순 개차파이다. 이거 뭐 아무것도 뭐할 그런 것도 아니고, 꿈은 이렇게 있는데 하는 거는 꼬라지는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웃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할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됐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잘못해갖고 지금 엉뚱질을, 엉뚱질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저뭐 행복할까 아주 인간이 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되면 큰시앗이 될까 안 될까 아주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아니 그 당시에만 하자 우리 네, 그 당시에 자 그렇게 만나? 네, 아니 0년 전이야. <웃음> 내가 지금부터 10년 전 장관인가 대통령을 들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대통령가면 안될것 같아서 장관이라도 하자. 그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니는 니는 그러니까 니는 그럼 택도 없는 소리. <웃음> 이거 하고 있더니 말이에요. 매년 1년 주고 나고한대. 뭐 그랬나 고비 시켰어 누가 는 적이요. 그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것이 딱, 이것이 뭐, 이것이 지 연도지만, 은 그제? 이것이 딱 하게 되면 딱 그대로 푸는 거야. 그럼 뭐든지 다 되는 거야, 뭐든지. 그것도, 어, 아, 그러면, 그러면 한번 보자. 아. 자, 나는 14년 전에, <웃음> 14년 전에 뭐, 내가 지금 우리 청금을 해야 돼.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자, 13년 전이면한 서른 살쯤 됐겠다, 그제? 결혼을 해갖고, 그제? 그러면 결혼을 해갖고 이제 문제다 그제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 꿈에 젖어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꿈속에 와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몸은 뒷받침 내가 할수 있는 꿈은 많은데 이게 뭐잘안 되는 거야 자기 요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뭔가 이것이 주변에서도 이거 뭐 답당치 않은 거야 근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어, 그 능력이 있는데 니많어 이렇게 될 거다. 그지 아, 그러다 갖 어떻게 어제 붙들리 가겠지. 맞나? 그 선생 뭐 했노? 그때요? 응. 그때 이제 삼성생명 이제 입사하고. 그걸 그 이제 붙들리 가던 말이야. 13년도에 <웃음> 입사했나? 내가? 음. 응. 그러고 나서 이제 1 3년도지 13년도인지 모르겠다. 해간에. 그 그래, 해간에 자주간 이때 이 당시의 13년도 이당시에 영업할 때. 어 심리는 그래. 뭐가 꿈에 버프로 가고 잘 살고 같은데, 매 시즌 이 갓다리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애먹었잖아. 어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놈이 포기해놓아, 야이 근사대가 그놈 나체 가겠지 그지. 그러면한 번만 음. 더. 저기 저기 그 13년도. 아니 언제고 이천 이천 이천 0 0일 년도로 계산을 하면 저기 십년1 5가되야지십 년도가 돼요 이천 일 년도 내가 이천 일로 계산했거든 이천이 천 일로 계산했어 그러면 이천 이천 일로 계산하면 맹근십오년 응. 어, 전이 되겠네요 십오가 되겠죠 아그 그런데 러니까 십오 년맞 맞네 응. 내가 십오 년차 이제 진 저거 응. 지났으니까 응. 보험 했는지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속에서 어떤 것이든 다 가는 거야. 이거는 지금 타로카드를 많이 해가지고, 이 눈치를 자꾸 긁은 거야, 벌써. 저는 타로카드 한 번도 안 해. 아, 유튜브에서 다 봤잖아. 유튜브에 그게 이론을 다 설명해 놨다, 이 말이야. 그치, 이 이론을 다 설명해 놨다. 대체?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음의 이유를 가